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입니다네 오랜만에 돌아온 파이리 시간이요. 에 오늘 파이리 소개 주장 영상은 소개할 영상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아이폰 6s입니다. 네 갑자기 이게 한 2014년도에 나온 건데 2015년인가 언젠지 언젠지도 기억 출시 날짜가 기억도 나지 않나는 오늘 들고 와서 왜 갑자기 리뷰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웃음> 제가 아이폰을 써보고 싶어서 이거를 12만원을 주고 중고로 썼어요. 1 2을 주고 중고로 썼는데 그래서 말하는 어 완전 초짜 앱땡이가 말하는 애플 아이폰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폰을 약 일주일 정도 썼거든요. 일주일 정도 써서 어 그냥 딱 초급자들 느끼기에딱 그냥 딱 느끼는 어 그런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어좀 작아요. 식스 S 사서 가면 좀 작아요, 좀 작아서 어,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한손딱 잡기 좋아요, 한손딱 잡기 좋아가지고 그냥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한 손으로 딱 잡기 좋다, 그냥 딱 잡기 좋아서 그냥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그립감은 굉장히 좋고. 무게도 가벼워요, 무게도 가벼워서 지금 범퍼 케이스거든요, 이게 충격에도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진 소재의 범퍼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주머니에 쏙 넣고 다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굉장히 가벼워서 뭐 그냥 가볍다는 엄청나게 가벼워요 엄청나게 가볍고 좋아요 좋은, 좋은데 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구글과의 연동성이에요 물론 아이폰은 아이클라우드라는 시스템 때문에 아이클라우드 시스템 자체적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물론 구글과의 연동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맞아요 막, 맞지만 그렇다고 <웃음> 이거를 이렇게까지 막아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의 조금 막킹성은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는 따로 깔아야 되는 건뭐 맞는 건데 따로 깔, 깔고 뭐 해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연동이 잘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제가 사진을 몇개 찍어봤는데 사진을 몇개 찍었을 때 일단 사진을 몇개 찍었을 때 자동적으로 아이클라우드 저장이 돼요. 아이클라우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백업 문제도 조금 상당히 좀 말이 좀 필요한데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했는데 일단 아이클라우드 용량 자체가 좀 적어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구글,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1TB를 기본 제공하는데 1 t b 나몇 기간? 어쨌든 500기간나 어쨌든 기본 제공하는데 요거 5기가 밖에 제공 안해요 5기가 밖에 제공 안해가지고 결국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또 결제를 하기에는 또 그래요 또 결제를 해서 해서 쓰기 그래서 제가 이 구글 클라우드를 억 구글 구글 드라이버를 억지로 연동 시켜가지고 구글 드라이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애플 유저들은 어떻게 쓰시는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2기가짜리 좀 작은 걸 사가지고 굉장히 용량이 작아가지고 어좀 그래요. <웃음> 네, SD 카드 뭐슬롯 확장도 안 되고 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정상 정성, 정상성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번째가 일단 여기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돼요 원래는 여기가 지문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폰이라서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돼요 지문인식이 아무몇 번을 해도 인식이 안돼요 그래서 지문인식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비밀번호로 열도록 만들어 놨어요 열도록 만들어 놨고요 두번째 이게 두번째 단점이었고요 세번째 세번째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공간이 너무나도 작아요 이거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전공간이 매우 작은 데다가 아이클라우드는 아이클라우드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억지로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번째 단점 네번째 단점은 이런 거예요 네번째 단점은 일단 제가 폰을 열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어 일단 만약에 설정에 들어가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막 보고 있는데 어좀 다른 걸 보고 싶어요. 또좀 다른 걸 보고 싶은데 좀 다른 걸 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면 다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 이거를꾹 눌러도 안 되고 꾹 누르면 시리가 나와요. 꾹 누르면 시리가 나오고 이, 여기도 터치가 여기 뭐 터치하면 저는 뭐 멀티 멀티 테스킹 모드가 될줄 알았거든요. 멀티 테스킹 모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멀티 테스킹 모드가 아니에요. 멀티 테스킹 모드가 아니다. 알림 알림 알림을 보는 기능이에요. 알림을 보는 기능이어가지고. 상당히 난감서 그냥 무조건 나가서 다른 데 들어가야 된다. 다른 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이 좀 불편한 점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불편한... 두 번째로 불편한... 아, 이게 세 번째로 불편한 점이었고요. 이게 딱히 뭐... 제가 아직 일주일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이거밖에못 느꼈어요. 그 다음에 장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딱 6X 모델이 굉장히 조금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조금 오래된 모델인데로 불구하고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사진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사진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요. 사진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부분에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싶을 정도로 와 굉장히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왔어요. 물론 그사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긴 한데 제 개인적인 사진들이 좀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진들이라서 굉장히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영상 처리,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온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온 수준이었고 굉장히 잘 나온 수준이었고, 잘나온는수준을 넘어서 어, 일단 삼성에 예전에 제가 삼성 S9, S9 썼는데 거의 S9 급으로 잘 나와요. S9 급으로 잘 나오고, 성능도 굉장히 준수한 편에요. 빠릿빠릿하고, 뭐 기, 기본적으로 뭐 옛날, 오래된 뭐지고은 지금 제가 레이저폰으로 레이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레이저폰만큼 소프트가 빠릿빠릿해요. 빠릿빠릿하고 좋아요. 그래서 성능도 굉장히 잘나오고요 제가 IT리뷰는 거의 지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 이어폰 리뷰 두개 했었나? 이어폰 리뷰 2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폰 리뷰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리바리해요 어리바리해서 그 점은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일단 그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또 또 말이 또 샀네요 샜는데 일단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바로 여기 이 버튼이에요 여기 이 버튼로 으 진동 모드랑 그 다음에 이거 올리면 소리 모드를 제어할 수 있어요 저 미처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계속 알림이 울리는데 계속 이걸 알림이 이거는 알림 울리 끌려면 이거를 억지로 이걸 조정을 해서 조정을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버튼을 내리면 진동모드 올리면 소리모드 이게 굉장히 편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자주 써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장점 세번째 장점은 일단 케이스가 예쁘게 많아요 저는 굉장히 케이스 같은 데 민감한 부분은 근데 지금 S10 5G도 쓰고 있거든요 S10 5G도 쓰고 있는데 S10 5G도 본 폰으로 쓰고 있는데 이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없어요 케이스 따로 주문해야 되고 뭐 오프라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에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좋았어요 뭐 S10 5G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찾으려고 해도 별로 예쁜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어,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쁜 케이스가 많아요. 기본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벼워요.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6 s 스 말고도 다른 애플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보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을 거고 뭐 굉장히 그런 굉장히 뭐 아닌데 애플은, 애플은 이런, 이런 식으로 용동쓸수 있는데 아닌데 애플은 구글 드라이브 연동차도 다 이랬는데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만 일주일만 써보고 일주일만에 이 리뷰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또 다른 뭐 좋은, 좋은 뭐팁 같은 게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올리는 거고 솔직히 말서 도움이 필요해서 영상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조금 어 그런 식으로 좀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좀 애플에 대해서 좀 잘하시는 분들 팁이 있다면 조금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만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시지는 안으셨을것 같지만 뭐 그냥 이 영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그냥 아 맨날 삼성만, 삼성이랑 안드로이드 폰만 쓰던 놈이 애플을 처음 일주일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지금 계속 트위터 알림이 울리는데 뭐 이만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이 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